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, 사역, 위하 여힘을내 라. 주 함께 하시 겠 네, 주의 크신 그 사랑 을 전파 하라. 빛사자드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드이여 정하여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자복의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드리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드이여 버금의 빛비춰라 죄로 어 c h e r Pitcher. p i t 라 빛의 사자.